정사장님 지금 세팅인데요 일단 배터리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데 플러스 쪽이죠 플러스 쪽을 연결하시고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예 완전히 피스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쇼트가 날수 있으니까 한번에 야무지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 아직 개봉도 안했는데 카메라 세팅을 해서 지금 속에 내장을 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예 지금 lte 라우터 깜빡이네요 속에는 저는 조절 장치가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이 까만 선을 통해서 저는 12볼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쪽 카메라 쪽에서 나온 선이 12볼트 입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12볼트 카메라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기 라우터, l t 라우터에 있는 거는 반드시 5 v 입니다 그래서 5 v 하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l t l t 라우터 5 v 를 반드시 꼽으시면 됩니다 지금이 현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간 현재 상황이고요 이 배터리에서 태양광 배터리 또는 자동차 선박 등등 인 배터리에서 저는 1 2 v 트들어왔고요 그리고 카메라 쪽도 1 2 v 로나오고 LTE 라우터는 5 v 트 저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잘 닫으시고 이 선이 아랫부분을 향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왔을 때 방수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받으시면 이렇게 배터리에 직접 연결 하시는 것 보다 세팅을 하시기 전에 세팅을 하시기 전에 저는 예, 콘센트를 제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이거는 cctv 아까 cctv 이 카메라 쪽에서 하얀색이 나온 거는 반드시 12 v 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l t 라우터라고 종이테이프로 제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요거는 5 v 입니다 그래서 5 v 인데 1 2 v 를 l t 라우터에 꽂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카메라 쪽 이거는 l t 라우터 쪽 마찬가지로 이 속에 있는 전원도 빨간 부분이 12볼트 2A에서 주의사항 주의 요망 해놨죠 카메라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멍이 똑같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켜서 LT 라우터 쪽에 들어가면 LT 라우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LT 라우터 쪽은 5 v 니까 여기 5 v LT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진짜 배터리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예 스마트폰으로 한번 직접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까는 거는 저희 유튜브에 무선 cctv 검색을 하시거나 블로그나 또는 어 저희 이 스마트 스토어 나 블로그 쪽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무선 cctv 또는 안전 스피커 제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화면을 키워 볼까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간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는 실외 카메라기 이 때문에 광각으로 각을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각을 더 땡길 수도 있고 어, 줄일 수도 있습니다 4배 중으로 그리고 뒤에 브라켓을 이렇게 장착을 해 놨어요 그래서 반생이나 또는 타이나 아, 또는 피스를 직접 박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하이박스가 넘으면 안 되니까 코를 적절한 힘을 가해서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 철사나 또는 못으로 단단히 고정해서 벽면이나 예, 천정부위 벽면 등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이 카메라 부위가 하단으로 어 내려가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장착을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제가 회전을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입니다 뭐 스마트폰 보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방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화면 키우기 하면 이렇게 저희 사무실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홍사장님 해서 택배로 바로 우승해 드리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빨리 오냐 아 오늘 전부 이 lte 라우터도 어, 인편 전철 택배로 바로 받았고요어 그리고 서류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바로 진행이 됐고 이 택배비 또킥2 어, 7 0 0 0원 들었습니다 하여튼 긴급으로 제가 세팅을 해 드렸는데 예, 아무쪼록 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 어, 좋은 쪽으로 어, 카메라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